저는 지금이 굉장히 위기의 시기고 전환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.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과 함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출사표를 던집니다. 이 도전이 의미 있는 도전 그리고 당에 도움이 되는 도전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감 늦추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습니다